나 이리와 들어가! 자식아. <웃음> 현장검증 빨리빨리 끝내자. 아, 네가 폭탄을 설치한 곳이 여기 인형 가게야. 맞지? <웃음> 자. 그게 아니야? 반장님 이놈이 막 머리 써가지고 인형 안에 폭탄 설치하고 그럴 놈입니까? 맞다 맞다. 이 예. 자식이 자식, 나 무시하는 거야? 여기가, 여기가 맞구만.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음. 네가 여기에 폭탄을 설치한 시간을 추정해 봤을 때 어젯밤 10시. 맞지? <웃음> 야 그렇다면 10시겠군. <웃음> 10시가 아니라면 10시? <웃음> 10시? 이상하게 자백하고 싶네. 응. 야 인마. 폭탄 어디에 숨겼어? 인형 속에 있으니까 제주고 찾아보시지. 여기 찾아봐. 너이 자식 끝났어. 뭐야 <웃음> 이게 응? 이건가? 너 응. 뭐하냐? 인형 고르는데요? <웃음> 야 이거 털 많이 빠져. 살때배고 자야지 아. 이렇게. 내건 없어? <웃음> 넌범위이잖아어나 주제도 모르고. 예. <웃음> 어떻게 둘이 뭐하는 거야. 이상하게 인형 사주고 싶네. 난 자백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. 오, 희한하를 거네. 신안될 거야? 일로 와 인마. 아우 어, 정의도좀 하고 있으란 아, 말이야. 예, 예. 아유 아, 진짜 이 일을. 아, 이런... 아 어. 어. 당신 누구야? <웃음> 인형 가게 주인인데. 아. 영업 끝났어 이양만 들어 나가. 아, 아 죄송합니다. 끝났대잖아 잘못 왔네요 반장님 여기 사건 현장 아니야, 임마? 아. 어차 자꾸 거짓말 할 거야? 뭐 이상하게가게주인 같네. 아, 나 진짜. <웃음> 폭탄 제거만 불러. 네, 알겠습니다. 폭탄 제거만. 제... 아, 폭탄 제거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폭탄은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습니까? 저기 앞쪽에다가. 앞쪽에 아주 앞쪽에 강한 거예요. 걸로.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. 네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막저 어디 갔어, 치저가는? 저기 있는데요? 저뭐 하는 거야? 폭탄 설치했는데요? 그럼 어떻게해요 이상하게 터질 것 같네. <웃음> 저 사람! 터지면 안돼, 끝딴 때까지 터지면 안돼. 네? 근데 범인 누굽니까? 이놈입니다. 아 네. 이놈이지. 네가 여기 범인이야? 당연하지. 너내 폭탄 찾아서 승진하려고 그러지? 당연하지. <웃음> 너 머리통 큰거 알고 있지? <웃음> 야! 몰라 몰라 몰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한 너무 잘하네. 야, 진짜 잘한다 <웃음> 너. 지금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. 아, 아, 아, 폭탄 제거반은 왜안 오는 거야? 아, 폭탄 제거반한테 지금 연락. 네, 폭탄 제거반이요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폭탄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? 인형 속에 있어요. 빨리 제거해 주세요. 네, 넌 끝났어 이 자식. 끝난 거야. 이 응. 어, 이 안에 폭탄이 설치돼 아어안고 그만. 어, 그구마. 이 자식. 전 사수기... 잡아. 농화꽃이 피었습니다. <웃음> 너 물, 머리통도 걸렸어 너. <웃음> 아, 이 머리통 붙이지 않을 수 없는 머리통 때문에 걸렸다. <웃음> 아갑니다 <웃음> <웃음> 내가 쓸래. 응. 사실 어디 가는 거야? 폭탄 제거 버려 방앗소. 가비 중단이야. 기다리는 동안 빨리 인형을 팔아 빨리. 자, 다시 골라봐요. 아, 나 이걸로. 이걸로 할게요. 어? <목소리> 이 녀석의 폭탄이 설치되는것 같아!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유용암 <유어벤>, 던져! <목소리>